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라이너 내셔널 인라인 커뮤니티의 이응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순천에 와있습니다 순천여수시장대 인라인트랙대회가 오늘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은요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,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부 대회 때 제가 열심히 튀어나갔다가 어, 마지막에 <웃음> 퍼져서 늦게 들어온 경험이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, 기대해 주시고, 잠시 후에, 뵙겠습니다 안녕!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지금 마지막 워밍 시간이안녕하하게급하게요도하세하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번째! 두 번째! 감사합니 네! <웃음> 제가 오늘 금메달과 동메달 두 개를 짜게 됐습니다. 근데 네, 금메달은 개수예요.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작은 대회도 나와서 이렇게 매달을 따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. 그럼 오늘 이 시상식을 끝으로 이번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 강포추참하러 가자 강포추참하러 가자